이제 크리스토프가 아나를 좀 안심시키고 처혼을 하려는 장면이 시작되죠. 자뭘 하라 그러네요. 자 오늘 대사 한번 끝까지 들어볼게요. 음흠 <웃음> You know,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would be a uh, pretty romantic place, don't you think? Different circumstances?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What? No, no. I'm saying... <웃음> Not, not in I any recent time I 여기까지 대충 무슨 의미인 아니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설명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you know, u n d e r d i f 처 e r e n t c i r c u m s t a n c e s t h i s w o u l d b e a p r e t t y r o m a n t i c p l a c e d o n t y o u t h i n k 자, 서 보면 첫 번째 문장, y o u k n o w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자, circumstance는요, s 여건이에요, 여건. 여권. 지금, 지금 처한 한경. 그런데 엄청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잘안 쓰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복수 형태로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circumstances. 자, 저랑 따라 해보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circumstances. 자, circumstances. 자, 그리 circumstances. 빨리 해보세요. circumstances. 이런 식으로 빨리 우리도 익숙하게 만들면 원어민들이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들리게 될 거예요. 자,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이건 뭐냐면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이 앞에는 다른 상황이라면 이래서요. If we were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를 줄임말로 그냥 under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상황이라면 This 이거는 would be 하고요. A pretty romantic place인데 아, 크리스토프가 A, 어를 A라고 읽어요. 자, 왜냐하면 이때는 관사를 좀 강조하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발음할 때는 어가 아니라 A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This would be a pretty romantic place. 아, 아마도 엄청 로맨틱한 장소가 될 텐데. Don't you think? 안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한 것까지죠.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크리스토프의 발음을 들어볼게요. You know,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would be a, a pretty romantic p l a c e don't you think? 저도 똑바로 읽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세번 연달아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You know,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would be a uh, pretty romantic place, don't you think? You know,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would be a... Uh, pretty romantic place. Don't you think? r o d u 시작. y o e t t i s w d b d i f f e r e n t circumstances.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w 여기서 도또 일단 이제 T M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이제 어, 앞에 말에 꽂혀가지고 아나는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시작돼요. 되게 재밌어요. 영어 의미를 저도 제대로 알고 들으면 진짜 재밌어요. Different circumstances. 다른 여건이라고 그러고선 이 사람은 어, 이렇게 Inchained in the forest에 들어온 상황을 말하는 건데. 다른 남자랑 있는, 있, 있, 있는 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고 실망해서 얘기하는 거죠.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두번 들어볼게요.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What?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자, 우리도 두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You mean like with someone else? What? No, no. I'm saying... Just in case we don't make it out of here. Wait. 자 여기서도 보세요. 아 No, no. 그거 아니고 I'm saying just in case we don't uh, we don't make it out of here. 자,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빨리 본론을 말안 하고 또 앞에 얘기 가지고 이제 주제가 돼버렸어요. I'm saying just in case 자 just in case는 이런 상황이라면 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just in case 진짜 많이 쓰죠. We don't make it Out of here. 자, 우리가 자이 상황을 자 make 는꼭 만든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어, 우리가 할수 있는 상황. 근데 할할수 없는 상황이죠. Don't make it out of here.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 여기까지요. I'm saying just in case. 두번또한번 들어볼게요. I'm saying <웃음> just in case we don't make it out of here. I'm saying Just in case we don't make it out of here.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두번 해볼게요. 시작. I'm saying, just in case we don't make it out of here. I'm saying, just in case we don't make it out of here. Wait, what? You don't think we're gonna make it out of here? No. 자, 여기서도 <웃음> 보시면, wait, what? 또요요 앞말을 또 이제 말 말꼬리를 잡는 거죠. Uh, you don't think we are gonna make it out of here? 자. 우리가 여기서 나갈 계획이다를 그러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거죠. 자, 그래서 부정으로 인식하는 거요 뒷말. 요, 요 부정으로 인식하는 거 돈이 앞에 붙던 n 크에 붙어도요. 자, 그걸 느끼고 you don't think we are going to make it out of here.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저 말고 아나의 소리로 <웃음> 세번 들어 볼게요. 자, 잘 들어 보세요. 짧고 빨리 또 아, 아나가 좀 빨리 말하는 편이에요. 자, 세번 연달아. You don't think we're going to make it out of here? No. You don't think we're going to make it out of here? You don't think we're going to make it out of here? 자 이제 두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You don't think we're going to make it out of here? No 자, You don't think we're going to make it out of here? No No, I mean, no, we, we will make it out of here. We'll... 자 여기서도 이제 uh, No, no, 하고서 We will make it out of here. 자할 거야 라고 강조하니까 We를 강조해서 말했어요. 자 크리스토프가 지금, 지금 강조한 표현 한 번, 두번 들어볼까요? Well, technically the odds are kind of 아. common. No, we, we will make it out of here. We'll... No, we, we will make it out of here. 자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no, we, we will make it out of here no, we, we will make it out of here well technically the odds are kind of complicated but my point is in case we die 자 여기서도 자, well technically the odds uh, are kind of complicated 자 그럼 뭐냐면요 technically는 뭐냐면 기술적으로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뭐 엄밀히 따지면 이런 느낌이에요 technically 진짜 많이 쓰여요 technically the odds 자, 뭐냐면요 어드는 음 저기죠 홀수 홀수라서 약간 뭔가 맞지 않는 해서 기묘한 요 상황을 얘기할 때 the others라고 표현을 해요 the other kind of complicated 자 c o m p l i c a t e d 자 복잡한 상황인데 복잡한 상황의 종류 종류야 그래서요 뭐좀 복잡한 상황이지 라고 얘기할 때 kind of complicated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크리스토프가 얘기하는 거 들어볼까요 자아 그리고 뒤에 설명을 안 했네요 but my point is 내내 초점은 뭐냐면 s 케이스 위다에 우리가 죽는다면 죽는 경우라면이라고 청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끝내기 전에 아나가 또 껴두는 거예요. 그전 상황까지 자 테크니컬리부터 연달아 두번 재생해볼게요. Well, kind of we well, kind of 자 이제 따라해볼까요? 시작. Well, technically the odds are kind of complicated, but my point is in case we die. Well, technically the odds are kind of complicated, but my point is in case we die. You I think could... we're going to die? No. No. <웃음> 자, 그랬더니 <또> 이제. <웃음> you think we're a going to die? 야, 우리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들어볼까요? You think we're going o die? No. You think we're going to die? No. 자. Could... 따라해 볼까요? 시작. You think we're going to die? No. You think we're going to die? No. No.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끝까지 크리스토프도 눈치 없이 계속 딴 얘기 하죠 We will die at some point. 언젠간 죽겠지만 자, 빨리 청혼을 안하고 계속 딴 얘기를 하니까 안아도딴 얘기로 자꾸 화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는다니까 걱정. 엘사가 걱정이 돼서 Where's Elsa? 그러면서 뛰어나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I swore that I wouldn't leave her side. 아, 난 swear, 맹세했어요 과거죠. swore. I swore that. 난뭘 맹세했냐면 I wouldn't leave her side. 난 그녀 옆을 떠나지 않기로, 언니 옆을 떠나지 않기로 맹세했는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크리스토프 대사랑 겹쳐요. 그러니까 원래 대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완전 동시에 나오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할수 없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두 대사가 동시에 나오는데 두 대사를 전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우리, 저희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자, 하나의 대사. I swore that I wouldn't leave her side. 자, 이 부분이랑 그 다음 대사랑 같이 나오는데요. 분리가 되는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걸 듣지 말고 아래 걸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리돼서 들릴 거예요. 자, 제가 세번 연달아 재생해볼 테니까 진짜 요 말이 들리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 번이에요. 틀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따라해 볼까요? 두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뒤에 거. 과연 크리스토프의 대사도 우리가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not in any recent time will we die 이건데요. 보글리 씨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 쉽겠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원래 이 문장은 we will die not in any recent time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죽게 될 거야 하고요. not in any recent time이에요. 근데 이 가까운 시기의 시간 어느 시간에 아닌 거예요. 어느 시간이 아닌 시간에 죽으니까 먼 미래에 죽을 거야라는 뜻이죠. 그런데 날이 내니 루이센 타임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보낸 거예요. 날이 내니 루이센 타임 그리고 이렇게 도치 낫이 앞으로 와서 도치가 되면요 의문문을 만들 때처럼 조동사를 앞으로 꺼내 와서 이 낫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날이 내니 루이센 타임 will we die? 자,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내니 루이센 타임 will we die?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토프가 말하는 걸 들어보는데 아나 부분이랑 겹치는데 크리스토프의 대사를 한번 집중해서 세번 들어보세요. 이번엔 자 들리죠? 신기하게 들리죠? 아안 들리면요. 나중에 집중해서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럼 들릴 거예요. 자두번 따라해볼게요. 크리스토프의 대사예요. Not, not Not, not in any I swore that time I w o u l d leave her, her side But s t way far Elsa? in the future we will die 자 <웃음> 하나가 가는 데서 또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Way far in the future we will die 자, Way far 아주 멀어 in the future 아주 먼 in the future에 we will die 죽을 거야 자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Way far Elsa? in the future we will die 들리죠? 자, 들어볼게요. 한번 더. Elsa? 자, 이번에 따라해 볼까요 Way far부터 시작 <웃음> <웃음> Don't me. 자, 마지막 문장이죠. Don't patronize me. 자, patronize는 원래 애용하다 혹은 후원하다, 찬조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일상에서는 뭘로 많이 쓰이냐면요. 야, 쓸데없이 나를 도와주려 하지마, 가르쳐려 들지마, 하지 마, 말하지마, 닥쳐 막 이런 의미로 엄청 많이 쓰여. 꼰대처럼 굴지 마 이렇게 할 때요. 그러면 Don't patronize me. 그러니까 스벤이 뭐라고 또 말하,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하고 말하려니까 딱 입을 막아버리고 Don't patronize me. 이렇게 얘기하죠. 상황을 볼까요? He will die. 하고 <웃음> 보세요. 아... Don't patronize me. Don't patronize me. Don't patronize me. 자, 우리도 세번잘안 쓰던 말이니까 세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Don't patronize me. Don't patronize me. Don't patronize me.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처음부터 들어보고 처음 들었을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You know,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this would be a uh, pretty romantic plac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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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on't patronize me. 자 여기까지요 자 저희가 나눠드린 오디오 파일로 계속 반복해서 오늘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휴대폰에 저장해가지고 계속 듣다, 보시, 듣다 보면 완전히 내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